에녹 1서 제 45장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자들의 처소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이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또 지상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 죄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날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들의 무수한 행위들과 장소들 가운데에서 선택할 것이다. 그들의 영은 내가 선택한 자와 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러온 자들을 보았을 때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가 선택한 자를 그들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하늘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축복과 빛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땅을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하고 그곳에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죄악과 범죄를 저질러온 자들은 그 위에 서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의로운 자들의 화평을 보고 만족했기에 그들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나 내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은 내가 그들을 지면으로부터 멸망시켜버리겠다. 제 46장 인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 머리가 양털처럼 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 얼굴이 마치 사람의 형상과 같은 두 번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마치 거룩한 천사들의 하나처럼 인자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나와 동행하며 나에게 모든 비밀들을 보여준 천사들 중에 한 명에게 나는 이 인자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함께 다니시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은 인자이시며 의로우시다. 그리고 정의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밀의 모든 보물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의 분깃은 영원토록 정직하게 영들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본 인자께서는 왕들과 권력자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들의 띠를 느슨하게 할 것이고 죄인들의 이는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왕들을 그들의 왕좌들과 왕국들에서 쫓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고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강한 자들의 얼굴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두움은 그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자리에는 벌레들이 들끓으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별들을 지배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해서 손을 들고 땅을 밟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불의이고 그들의 행동은 불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그들의 부에 있고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믿으며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온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의 회중의 집들과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충성된 자들의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제47장 의로운 자들의 피 그리고 그때 의인들의 기도와 의로운 자들의 피가 지상에서 영들의 주님 앞으로 올라온다. 이때 높은 하늘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은 한 목소리로 연합할 것이며 의인들의 흘린 피와 기도로 인해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것인데 그것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에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았다 그리고 산자의 책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분 앞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싸서 서 있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정의의 수가 채워졌고 의로운 자들의 기도가 들려졌고 의로운 자들의 피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다 제 48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의의 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지혜의 샘들이 많이 있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그것을 마셔서 지혜를 채웠고 그들의 거처는 의인들과 거룩한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영들의 주님께서 인자를 부르셨는데 옛쪽부터 계신 이 앞에 그분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태양과 징조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의 이름은 영들의 주님 앞에 불려졌다 그분께서는 의인들과 거룩한 자들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나라들의 빛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이 병든 자들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축복하고 찬양할 것이고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시들로 노래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분은 택함을 받았고 그 앞에 숨겨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앞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의 지혜는 거룩한 자들과 의인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왔는데 이는 그분이 의인들의 분깃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그들이 불의한이 세상을 미워하고 경멸했고 그들이 한 모든 행위와 방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얻고 그분은 그들의 생명에 보복하는 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땅의 왕들의 얼굴과 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한 행위들로 인하여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어두움과 환란의 날에 그들의 혼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손에 마치 화염 속의 지푸라기처럼 물 속의 납덩이처럼 그들을 내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들의 면전에서 불에 탈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면전에서 가라앉을 것이며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환란에 처한 날에 땅에는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러진 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며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해 줄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영들의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영들의 주님의 이름은 축복을 받으소서. 제49장 택함을 받은 자 그분 앞에는 지혜는 물과 같이 샘솟고 영광은 영원토록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의의 비밀에 있어서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의는 안정되지 못하여 그림자처럼 끝나버릴 것이다 택한 받은 분께서 영들의 주님 앞에 일어서셨고 그분의 영광은 모든 영원에 걸쳐 있고 그분의 권능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는 지혜의 영과 총명함을 주는 영, 교훈과 권능을 주는 영, 그리고 공의가 잠재한 영이 거한다. 그리고 그분은 비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헛된 말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의지에 의해 택함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제 50장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때의 거룩한 자들과 선택받은 자들이 변화될 것이고 낮의 빛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환난의 날에 악이 죄인들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존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그분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정의롭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불의는 그분의 심판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영들의 주님은 말씀하신다. 제51장. 구원의 날. 그리고 그때 땅은 그 맡겨진 것을 반환할 것이고, 스월은 그에게 맡겨진 것을 반환할 것이다. 그리고 지옥은 빚을 갚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의인들과 거룩한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에 택함 받은 분은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지혜의 모든 비밀들은 그분의 입의 생각들로부터 나갈 것이다 영들의 주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날뛰고 언덕은 젖을 마음껏 먹은 양처럼 소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그때 택한받은 그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리고 땅은 기뻐할 것이며 의인은 그 위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 위에서 걷고 다닐 것이다. 제 52장 심판의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감추어졌던 모든 환상을 본그 장소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려져서 서쪽을 향해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나의 눈은 하늘의 비밀들을 보았다. 즉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인 철산, 구리산, 은산, 황금산, 그리고 연금속산과 나부로 된 산을 보았다. 나는 동행했던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비밀스럽게 본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본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께서 땅에서 명령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권능을 위한 것이다. 이 화평의 천사는 나에게 대답하였다.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 영들의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모든 비밀이 드러나서 당신은 그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본 철산과 구리산과 은산과 황금산과 영근독산과 나부로 된이 산들은 모두가 택한 받은 그분 앞에는 불 앞에 놓인 양초와 같고 이 산들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그분의 발 앞에서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황금이나 은을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누구도 구원해 줄 수도 도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위한 철이 없을 것이고 입을 흉패도 없을 것이다 금속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연도 돕지 않을 것이며 두들겨지지 않을 것이며 납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택한받은 그분이 영들의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지면에서 파멸될 것이다. 제 53장 죄인들의 멸망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눈은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골짜기를 보았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섬에 사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선물들과 복종의 증표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 깊은 계곡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불법을 저질렀고 모든 것은 그들 죄인들을 범죄로 삼켜버린다. 그러나 죄인들은 영들의 주님의 존전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분의 땅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나는 형벌의 천사들이 가서 사탄을 벌하는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함께 동행했던 화평의 천사에게 물었다 이 기구들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왕들과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그분이 회중들의 집에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로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많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산들은 그분 앞에서 땅과 같이 될 것이고 언덕들은 샘물처럼 되며 의인들은 죄인들의 압주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이다. 제 54장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 땅의 다른 편을 보았을 때 불이 타오르는 깊은 골짜기가 보였다 그들이 왕들과 권세자들을 그 깊은 골짜기에 끌고 와서 던져버렸다 거기에서 나의 눈은 그들을 위한 고문 도구 철사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았다 나는 동행했던 화평의 천사에게 물었다 이 사슬 도구들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아사세를 군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던져서 영들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턱을 거칠은 돌들로 가득 덮어버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파엘과 파노엘이 그 위대한 날에 그들을 강력하게 이길 것이고 그들을 타오르는 불의 화로에 내던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영들의 주님께서 그들의 불의로 인해 복수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땅에 사는 자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영들의 주님의 형벌이 집행되고 하늘들의 위에 있는 모든 물의 창고와 하늘 아래와 땅 아래에 있는 물의 샘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물들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과 서로 합쳐질 것이다 하지만 높은 하늘에 있는 물은 남성적인 것이고 땅 밑에 있는 물은 여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과 하늘의 끝들 아래에 사는 모든 것들은 파괴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땅 위에서 저질러온 불의를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제 55장 신실함의 징표 그리고 그 후에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는 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헛되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였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앞으로 나는 이것을 다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표적을 둘 것이고 이것은 하늘이 땅 위에 있는 한 나와 그들 사이에 영원한 신실함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원할 때 환란과 고통의 날에 천사의 손으로 그들을 제압할 때까지 나의 분노와 심판은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영들의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 땅에 거하는 왕들아, 너희는 얼마 후 내가 택한 자를 볼 것이다. 그가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아사셀과 그의 모든 동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제56장. 죄인들의 최후.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형벌의 천사들의 군대들이 철과 금속의 사슬들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동행했던 화평의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사슬들을 들고 있는 이 천사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각각 기품의 골짜기에 던져진 그의 선택을 받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골짜기는 그들이 택한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은 수명을 다하고 그들의 허탄한 날은 그때부터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모여서 그들의 머리들을 왕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동편을 향해 파르티아와 메대 백성들을 향해 돌릴 것이다. 그리고 소란의 영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왕좌에서 내려오도록 방해하고 마치 사자들처럼 굶주린 늑대들의 무리처럼 그들은 그들의 안식처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올라가서 짓밟을 것이고 그분의 택한 땅은 그들 앞에 타장마당과 길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로운 도시는 그들의 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할 것이고 그들의 오른손은 서로 자기들끼리 대적해 강해질 것이고 사람은 이웃이나 형제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에 대한 형벌로 시체가 충분히 찰 때까지 그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수월의 입이 열릴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인 스올은 죄인들을 선택받은 자들 앞에서 삼켜버릴 것이다. 제57장. 두 번째 비유의 끝. 그리고 이일 후에 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수레들의 군대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바람을 타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왔다. 그리고 수레들의 소음이 들렸고 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이동했고 그것은 하루 만에 땅 끝에서 하늘들의 끝들까지 들렸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엎드러지고 영들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끝이다